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수 김환선 역시 과거 13년간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는 매니저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이승기에 이어 김환선이 언급됐다. 지난 30일 채널A에 따르면 김완선은 1986년 데뷔 이후 1998년까지 13년간 정산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당시 한달 평균 10억원,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벌었는데 수익금의 행방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당시 집이 2, 3천만원이면 살수 있어 한달 수입으로 집세채를살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 돈은 매니저였던 이모의 남편, 즉 이모부에게 돌아갔다. 김한선 매니저 한백희는 당대 최고의 여가수들을 발굴해 기운 한국의 최초 여성 매니저로 김한선의 이모이기도 하다. 가수 인순이를 발굴했고 김한선을 한국의 마돈나로 키웠다. 김한선은 10대 후반에 데뷔했는데 당시 돈에 대해 몰랐고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매니저인 이모는 김한선에게 돈을 정산해주지 않았지만 13년 동안 계절마다 옷두 벌로 살고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모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사업을 한다며 14억 원을 탕진했다고 한다. 빚 갚는데 고스란히 쓰였다고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한 김한선은 매니저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춤과 음악이 김한선이 선택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 김한선의 의지로 활동한 곡이 없었다. 김한선이이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었다. 김한선은 과거 한 방송에서 나는 10대 후반에 대비해 돈에 대해 잘 몰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한선은 성인이 돼서야 정산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고 결국 이모와 결별했다.